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TPS 편 여러분. 자, 그리고 신동보 자유애국TV 편협 자, 신동보 제독의실전이야 오늘도 네, 네, 또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네, 네. 96회입니다. 96회. 제독님 네. <웃음> <웃음> <죄송해요. 웃음> <웃음> 그, 어떻게, 내일, 내일, 아니, 저, 저, 저, 또 아, 형사재판 또 하신다면서요? 아, 예, 박근혜 대통령 유도와 예, 예, 예, 예, 예. 그 행사 미사재판, 이 미사재판은, 예, 예. 지난번 대부분 심리 불속행 기각, 예. 네. 판결 남으로서 이제 원심들 확증 됐고요. 예. 네. 민사는 저 항소심 재판입니다. 아. 이 형사심 재판 아, 형사가 항소심이란 거요 형사. 아. 형사 재물 손괴. 예. 네. 어, 원래 그 1심이 심다100 붉은 100만이 나왔는데 아. 이제 항소를 해 가지고 이 2심에 지금 네. 내일이 두 번째 공판인데 예. 네. 그 선고 공판입니다. 그내 네. 판결 판결을 하는 거예요. 아. 예. 네. 그, 뭐 하여튼 좀잘 좋은 결과가. 뭐 분위기로 나왔... 봐서는 뭐, 예. 별로 그렇게 전망이 제가 밝지 않은 것 같은데, 음. 여, 민사 손해배상 예. 그 대부분 판결로 음. 봤을 때는 뭐, 저 별로 그렇게 저 희망을 가지고 예. 있지 않습니다 그 지난번에 <웃음> 그 민사는 뭐, 900만원, 플러스, 뭐, 상대방 재판 비용, 뭐, 이자 하면, 비용, 하면은, 예. 뭐, 한, 천오백까지 나왔다고, 그때 예, 말이 천오백만 늦게, 네. 그, 뭐... 그래서 저희, 저희가 지금 그, 우리 저, 그 천오백을, 사실 뭐, 제동님이 그거를 저, 뭐, 자기 돈 벌려고 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려고 하다가 손을 봤는데, 우리가 의인을, 지원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저희가 지금 후원, 저기, 그, 하는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30만 원 후원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웃음> 아이고, 제가 염치가 없어가지고요. 예, 예. 제가 지금, 뭐, 구자, 뭐 문의하는 분도, 뭐, 없잖아, 계셨는데, 예. 그,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히. 그못 하죠. 왜가 제가 또 뭐, 원래 그 자기 머리는 자기 가못 깎습니다. 남 도와주는 이런 거는 뭐 제가 제일 처럼 많이 평생 그렇게 해온것 같은데. 예, 예. 제가 도움 받는 거는 음. 좀 뭐라 그럴까? 이거 뭐 이런 거 느끼지 예. 않더라고요 예, 여기 여기 저여 계좌 한번 다시 대십시오. 저 <웃음> 제, <이> 방송 <웃음> 보시는 분들 저 17반으로 이거 말으만좀 <웃음> 그 보내 주십시오. 그 제가 지난주에 그첫 방송 했거든요. 학원 하고 나니까 좀 어떻게 좀뭐 구독도 늘고 저한테 좀, 좀 효과가 있었습니까? 아예제신동구자유영업2 구독자가 예. 별로 거의 좀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예, 예. 있었는데 뭐 며칠 사이에 뭐0명 이상 늘어나고 아그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저는 <웃음> 진짜 예, 예. 구독자 넣는 거참 저는 기분이 예. 좋거든요 예, 예. 이, 이 유튜브 방송 뭐 나름대로 예. 미, 뭐 독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미흡한 게 많지만은 예뭐 예. 굉장히 신경 써가지고 하거든요 예, 예. 미리 그딱그좀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데 예. 뭐 조회수도 그리 많지 않고, 예. 또 <웃음> 재미가 없어서 그렇겠죠. 예. 근데 구독자도 잘안 넣는데, 예. 덕분에 하여튼 굉장히 좀 기분이 좋습니다. 예. 예. 아무튼, 신동구 자유국 TV 가셔가지고 구독 눌러주시고, 예. 그 후원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어, 그리고 뭐, 지금 난리가 났는데, 하여튼, 고그 전에, 지금 유, 지난 6월 10일 날, 수요일 날, 그 중국인 4자 명예훼손죄, 외신 기자에게. 그것도 또, 제가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예, 저희도 네, 잘했습니다. 그 때, 우리 후원해주신 분들이 또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비용 쓰고, 남은 거, 30만원을 저희가 또, 자동님한테아이거릴레이 <웃음> <저> <웃음> 닐레이 했습니다, 닐레이. 아이고, 그럼, DPS는 <웃음> 주소도 그 참, 그 임대료 시 <웃음> 스튜디오 임대료 이거 다 내시잖아요. 어려우실 텐데. 그리고, 노란딱지 요즘 뭐,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광고비 거의 안 나가요. 고 수익 장중도 많이 안 되죠. 네. 네. 근데 뭐, 어차피 저희가 이거 돈 벌려고 한게 아니기 때문에, 뭐, 나라 살려고 했기 때문에, 뭐, 사람이 한번 와가지고 그냥 살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 그렇죠. 뭐, 그러면 뭐, 비, 네. 구차하게, 비굴하게 살 필요 그러니까 없어요. 저는 그, 아. 그, 저, 저, 저, 성경에, 제가 이제 기독교 신자는 아닌데, 그, 지난번에 대한민국 소 예비역 장성단에서, 그, 민사 행사, 그 재판부에, 그, 탄원서를 냈어요. 그게 예비역 장성단이 한 900명 되거든요. 그 회원이 굉장히 많은, 많은, 편이죠. 그런데 예. 전직 국방부 장관 등등 포함해서 공동대표 운영위원들 가지고 24명인가요? 예. 그걸 다 서명을 그 하셔가지고, 예. 재판부 낸그 탄원서 내용에 보면 그 성경의 구절이 나옵니다. 그 아. 그, 그뭐 착한 사마리아인사마리아인 예. 예. 뭐 어떤 성경는 선한 사마리아인 뭐 착하고 선한 똑같은 얘기인데, 예. 그 이제, 그, 왜냐하면 강도를 만났는데 예.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예. 뭐 아, 그죠, 그죠. 예, 예, 다 지나가는데, 이 착한 사마리아인이, 이, 이, 이, 그, 그, 상당히, 그, 저, 이방인처럼, 그, 이방인 취급당하고 멸시당하겠죠. 예. 그런, 그, 그런, 저, 예. 민족이라면서요. 예. 사마리아인이. 예.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그걸 강도를 구, 구해주는. 강도 당한 사람을 구해주고, 돈도 주고, 내가 갔다 올 테니까 돈이 모자라면 그때 그게 더 그. 그게 그. 예. 그런, 예. 거를 예. 저, 탄원서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몰랐던 사실을 보고, 아, 그 일리가 있다. 예. 왜냐면 다그거다 자기한테 혹시 피해가 올까 싶어서, 네. 왜냐면 강도가 숨어있가지고 자기를 피해를 줄수 있잖아요.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음.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그, 그걸 다 감수하고, 네. 그걸 저그 강도 맞은 사람을 구해내는 게쭉나 오잖아요. 네. 근 그걸 보면서 이제 저도 느낀 게, 근데 그, 그, 성경에서는 그 착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아 그렇네요. 착한 사마리아인이 예. 그를 내쉬워서 예수님의 그거를 그 표현한 거란다. 그게. 아, 그게니 그렇게 저 공경에 찬 사람, 뭐 자기가 목숨을 걸고라도 예. 어? 자기 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를 구해야 된다. 예, 그게 하나의 그게 우리 저저 저, 우리 예예. 동양에서는 또그측은지심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내가 뭐 우물에 어, 빠지면 우물에 알아요. 빠지라고 건가는데 그걸 누구든 사람이라면 그 잡는다, 이거죠. 그죠, 그죠, 그과메을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척은 지신 뭐, 성경에 착한 사마리아인, 이런 거나, 저는 뭐, 저, 제가 팽개친, 그, 박근혜 대통령 유도에 대해서, 그, 뭐, 그런 것까지 고차원적인, 뭐, 생각을 하고 한건 아니지만, 예예. 결과적으로 그걸 지나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 그죠. 예. 예. 예. 어떻게, 어떻게, 현직, 그것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의 광풍 속에서, 예예. 현직 여성 대통령을 발가벗겨가지고, 예예. 그것도 국회에다가 전시를 며칠째 하고 있었다. 예예. 그리고 그를 국회의 남부도 한일안 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예예. 일이에요. 예예. 그리고, 그. 문명국에서. 그리고 문명국에서, 문명국가에서. 예예. 그러니까 예. 이게 사실은, 그, 저는 뭐, 뭐, 교회를 나가지만, 내가 교회 나가가지고 크게 배운 게 하나가 있는 게, 뭐, 저기,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고 피를 흘렸다, 뭐, 그래 야하는데 그러니까 리더라는 거는, 리더십이라는 것은, 자기가 제일 먼저 피를 흘리고, 제일 먼저 십자가에 달리고, 제일 먼저 죽는 게, 그게 리더인 것 같아요. 몸으로 보여주는 게. 근데... 예, 저도 뭐 리더십 책도 뭐 한번 예. 썼지만은, 예. 저기 저, 그, 배경이 논의, 그. 신동부 제도 표준 리더십 작년 예, 예, 전에, 예, 예, 예, 예, 여기 보시고, 예, 보시 책을 냈는데, 그 핵심이 그렇습니다. 음. 그 리더는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고는 밑에 부하들이 진심으로 예. 그 따라오지 않습니다. <웃음> 저는 그, 군 생활하면서 특히 그걸 예. 깨지이게 느낀 거예요. 예. 어쨌든 간에, 그, 솔선수범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신동구 재동님 저, 신동구 자유국 TV, 다 들어가셔가지고, 저기, 구독신청 눌러주시고, 5 저, 뭐, 천원도 좋고, 2천원도 좋고, 만원도 좋고, 1실반으로 <웃음> 후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거는, 이거 우리 자존심 문제야, 자존심 문제. <웃음>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명예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 문제니까, 1실반좀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오늘 뭐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남북 사무소 형체도 없이 무너질 거다. 뭐, 야, 협박용으로 보지 마라. 남조선 겨, 것들과 결별하겠다. 군이 곧 행동 취할 것이다. 이, 그, 김여정이가 이, 마, 마약, 우리가 마약 여정이라고 하는데. 예. 작년에 방송에서 예. 그좀 예. 예. 예. 마약, 마약 먹고 다니잖아요. 산산 뭐. 마약. <웃음> 예. 문제 다룰. 예, 예. 그니까 러이 김여정이가 눈이 쾅 하고 시꺼먼 게, 예. 그, 마약 때문에 마약 가리려고 저기, 뭐야. 그, 화장을 지나게 한다, 뭐,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얘가 마약을 먹었는지 갑자기, 어, 저기, 왜 한국에서 뭐쌀 주겠다, 뭐 주겠다, 뭐 주겠다 하는데 왜 갑자기, 이제 이런 험악한 이야기를 합니까? 안 줘서 그러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자기들 표현도, 문재인 네. 응. 정권에 네. 기대를 좀 했는데 완전 히 배신당했다. 예.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 정권 사람들보다 못하다. 더, 더, 더, 못하다. 그러면서 이게 뭐, 뭐, 사람 새끼도 아니다. 뭐, 사람이라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사람 새끼가 아니라고, 뭐, 그렇게 표현을. 그게 완전히 거. 그, 문재인 정권이. 예, 예. 그게 비핵화 소위 사기, 사기, 그걸 펼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저, 우리 음.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남북, 그, 판문점, 어, 선언부터. 예, 예. 단추를 잘못 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예. 이 방송을, 진동부 자유의역 TV라는 방송을, 유튜브 방송을 개설한 것이 네, 네. 그거 4일 전에 했었거든요. 네, 네. 이거 완전히 네. 시한 북폭한 핵폐기 약속을 받아내지 못하면 네. 완전히 사격이 넘어간 거다. 네, 네. 그 두고 바로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네. 결국 그대로 됐잖아요. 네. 어, 핵 돈으로 나고 위사일도더 고도화되고 말이죠. 네, 네. 그러면서 이게 저문제인 정권은 그, 북한 김정은 정권에다가 엄청나게 그걸, 저, 장밋빛 그 그걸 줬거든요 아, 그래요. 한반도 평화 네, 프로세스다, 네, 뭐, 네. 뭐, 해가지고 했는데, 아, 지금, 인연이 지나고,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북한이 어딘 예, 게. 그래요. 예. 예? 네. 예, 제재가 그냥... 하나 해제된 것도 없고, 예. 뭐, 그 철도 도로 연결 공사하고 하면서, 뭐, 금방 철도 깔아줄 것 같이 했는데, 헛된 게 없잖아요. 왜? 예. 유엔과 미국, 대북 제재 때문에 그걸 못 해요 네. 네. 금강산 금강산 관광 하나 제대로 못 열잖아요 재개를 네.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응당 말할 것도 없고 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불가능한 것을 너무 네. 음. 북한한테 그냥 성급하게 약속을 해 가지고 희망을준 거예요 근데 네. 아무를 테니까 이게 실망이 할 수밖에 없죠 고 네. 북한이 지금 코로나까지 겹쳐 가지고 완전히 다 봉쇄를 했잖아요. 음... 경제가 완전히 폭망되는데 그러다가 김정은 통치장가이다 말랐답니다. 아, 말하고 예, 식량도 떨어져 가지고 북한군이 뭐한끼 먹는데요. 하루에 한 끼. 그러니까 핵심 계층을 예 통제를 못해. 아... 북한군도 아까 얘기했지만요. 예. 그저 삼그한 끼까지 한끼를줄리 가면서 예, 예. 군대까지 성군 정치하는 나라에서 <웃음> 성군정치. 군대까지 그런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예, 예. 완전히 지금 한계 상황에. 예, 봉착을 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이가 지금, 시, 어, 신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예, 뭐, 뭐 정권. 정포... 예, 지난번에 한 20일 예. 정도 잠적했다가 음. 나타났는데, 뭐, 어, 뭐, 비료공장, 예. 중공식이나. 그 다, 다 가짜라 그러더라고 근데 게또 한동안 또 사라지고, 예. 이런 상태인데, 지금도 김정은이가 안, 안 오잖아요. 가짜라든데, 그나마. 그러니까 나지금 후계작업을, 예. 어,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 북한이 그, 후계작업을 할 때는, 예. 후계자가 그 취직이 있어야 된다 업적이 뭐 치질, 치질. 그러니까 그게 아, 그게 취향 강력한 예. 그 통치력을 발휘해야 예. 인정을 받는데 그래서 그, 그전에 그뭐 김일성이로부터 김정일이 그게 그할 승계할 때도 예. 그때 일어난 게 예. 그걸 합니다 그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있잖아요 아. 어 도끼로 그냥 미군하고 우리 저저 보내 파서그 중대장하고 죽이잖아요 우리 예. 한국 세 명이 죽이죠. 그래가지고 거의 좋은 전시상태까지들어갔다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개호수습이 됐는데, 그런데 예. 김정은이가 그런 걸 통해서 예. 그걸 했대요. 그 행백 역량을 음. 그 하여튼 음. 저어 인정을 받아가지고 후계가 됐다.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후계 작업할 때도 천안함 폭침하고 연평 폭도발을 했답니다.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이거 후계 그걸 붙였는데, 예. 김여정이도 지금 어 후계, 작업을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거 여러 전문가들의 추측을 해요. 예, 뭐, 북한, 저, 전문가들이. 예. 그러니까, 그러고 위해서 특정, 뭐, 도발을 해야 되는데, 예예. 뭔가 보여야 되는데, 예예. 김정일 특히, 저, 여자라서, 예, 그, 군사적인 어떤, 그, 경험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음. 이제, 뭔가 더 그냥 강단있게 보여야 돼.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뭡니까,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성에, 예예. 그걸 그냥 뭐 뭐라고 표현해서까뭐뭐저 형체도 없이 무너질 것이다. 나뭐이 음. 뭐냐 폭파겠다는 거게 폭파. 에이, 폭파. 예. 게팡 한참이 날려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 상징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 북한 내부 결속용으로 예, 예. 그 후계 그 그걸 굳히기 위해 가지고 예. 그리고 김정은이가 계속 그걸저저 저, 뒤에서 어? 그 미루주고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 지금 이 보니까 뭐 지금 뭐 전문가들 중에는 야그 김영철이가 미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권을 이게 잡은 게 아니냐. 김정은이 차라지고 지금 나온 김예정 김정의정이도 <웃음> 가짜인데 가짜로 보인다. 뭐 어, 미국의 친미 세력이 들어선 게 아니냐. 뭐 그런 관측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그, 그럴 수도 있죠. 그 지금 너무 있는... 너무 이상하니까 예, 예, 예. 예. 희한하게 돌아왔는데요. 예. 이게 그, 저, 아니, 며 며칠 전에 그 더힐이라고. 예, 예. 미 의회에서 발발간하는 그저 신문 있잖아요. 예예. 거기에서도 이게 예? 저 무시무시한 남북한의 예. 위기가 좀 어? 음. 다가오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예. 저저그미그저 하원 의원 상원 의원 다 본답니다 그, 그거를. 예. 런데 그렇게 놀 정도로 지금 음. 미국에서도 이게 음. 심상찮게 보고 있는 건 틀림없어요. 음그 뭐 어쨌든 간에 그 지금 대한민 국그 진중권 교수가 그런 이야기 했더만 대한민국의 서열이 평양 그옥류관의그 그 뭐야 저 요리사가 넘버 원이고 옥류관 그 얘기하는 더라고요그 밑에가 문재인이다. 아니 그옥류관에 요리사가 나와가지고 야 와가지고 <웃음> 냉면 처먹을 때는 어뭐 어떻게 좀할 것처럼 하더만은 이거 많은 새끼들이냐고 뭔가 쌍욕을 문재인 여 있네요. 국수 처먹을 때는 요사 떨더니 옥류관 주방장까지 문 대통령 조롱. 이게 이게 뭐 오수봉이라는 주방장이에요. 야. 야. 일개, 그, 저, 음식점, 예. 북한 주방장이 예.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해서 예. 평양에 와서 일어난 옥류관 국수를 처먹을 때는 예. <웃음> 그 무슨 큰일이나 질 것처럼 요사를 떨고 돌아가서는 지금까지 전혀 한 일도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예. 그게 저 문재인 정권이 예. 너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붙인 거예요, 북한의 예, 예, 예. 희망을. 근데 예. 아무것도 없잖아요. 음.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노는 거지. 음. 요사 떨더니 그냥 뭐, 처먹더니 예.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 참... 저 비핵화도 뭐라고 예. 표현했냐면은, 완전 개소리라고 그랬어요, 개소리. 예. 예. 예. 이게 그런 표현이 나요. 어디 있더 개소리 하지 말라고. 개소리, 개소리. 예. 비핵화라는 게 이게 누구 얘기했냐면, 그것도 근정근이라는, 예.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 예. (13일) 담아있어요 권정근이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개소리 하지 말라고 그그래야 어, 그렇게 그러니까 비핵화라는 개소리는 집부 치우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비핵화 이야기를 끊은지 마라 예. 이게 완전히 예. 그저 비핵화 사기극한걸 예. 북한이 그냥 이렇게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지금 정권이에요 워낙 예. 뭐거짓말이 이거 이만이만 예.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예. 이게 이제 한계 온 거예요. 왜냐면 아마 이게 이번 대북 전단이 촉발이 돼가지고 네, 네. 김여정이가 저 지난 6월 4일날 전단 금지법 만들라고 말이야. 큰큰 네. 소리 치잖아요. 그 통일부는 4 시간 반 만에 뭐 그렇게 하겠다. 뭐 국회는 뭐또 이미 이제 그저 이홍걸 의원인가요? 김대중 대통령 아들. 김, 이번에 어, 김홍걸. 김홍걸? 예. 이거 뭐 대북 전, 전담, 저, 저, 살포, 금지법을 발의를 했어요. 이러고 봐도. 아니, 그러니까, 얘들이, 얘들이 지금, 말개월못알아먹으니까쌀은 소대가리란 이야기를 듣는 게, 지금 한, 2년 동안 한 요사를 뺄 동안 국소 쳐먹을 때는 한게 없다고 생각하고, 돈 가지고 오라는거 하는데, 뭐, 대북 제재 전담 못 날리게 하는, 그게 아니고, 돈 가지고 오라고, 그 이야기 하는 거아니에돈 가지고 오라고. <웃음> 말개월못알아먹는못참청하시죠그러니 <말깨를 웃음> <알아보니까 웃음> 예. 이제, 심지어는 김동길 박사님 있잖아요. 예. 예. 김동길 박사가 유튜브가 굉장히 많은 분이 보시고, 예. 구독자도 엄청 뭐몇 한, 한5 0만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저도 저한 번씩 뵙고 하는 분인데, 음. 오직 땄다 보면 대통령답게 한마디 해주세요. 이 <웃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예, 예, 예. 그렇게 욕을 쳐먹고도 <웃음> 네? 아니, 옥류관 주방장한테까지 욕을 쳐먹고도 깍스러도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사람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예, 예. 그, 대통령답게. 예. 대통령답게 한마디 좀 해주세요. 아니, 그, 저, 그렇게 그. 그렇게 모욕을 받고 왜 가만있나? 예. 그래서 그러니까 대, 대깨문들이 나와가지고, 야,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욕했다고 김여정이하고 김정은이를 이제, 뭐, 잡아 죽여야 된다. 뭐, 찢어 죽이자 하고 쌍욕을 하고 뭐, 그러는데, <웃음> 대깨문들이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대깨문들이 정신이 제대로 바뀐 거고. <웃음> 뭐, 왜냐면 자기, 그, 자기가 이렇게 모시는 주군이, 저, 욕을 먹고 있으니까, 그, 김여정이하고 김정은이한테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걸, 그 깨물이 정상인 거고, 지금, 문재인 정권에 청와된 사람들이 이상한 애들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어제 새벽에, 아, 예. 어제 그 자정에, 예. 저녁 그, 그 국가안전보장 NSC 긴급회의를 했잖아요. 예. 했는데 결과가 없어요. <웃음> 북한에 대해서 항의 성명하나낸 것도 없고, 예. 뭐래, 그냥 뭐, 현, 상황을 뭐 진단했다. 그게 예. 끝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스를 못하는 거, 대신에, 그, 6월 13일에요. 법여권 의원 173명. 예.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대부분이죠. 예. 이건 뭐라죠. 난데없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계리안을. 예. 발휘하겠다. 예. 발표했어요. 예. 예. <웃음> 이 예. 이거 발표했어요. 종전이 상황에서. 북한은 이게, 이 이제 대적 사업으로 예. 전환한다고 말이죠. 어? 예. 남전선 것들과 결별한다. 결별한 그러니까 행동 취할 것이다. 예. 뭐, 이런, 이렇게 노는데. 난데없이, 종전 선는 약이 왜 노는 거죠? 그리 뭐, 백실 3명. 아니, 그럼... 이렇게 노면, 예, 우리가, 예. 마네리컬 하면은, 우리가 그냥 두지 않다. 뭐, 10배, 20배, 보복한다. 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 예. 거 아니에요? 아니, 새벽에 NSC 열었어요, 청와대에서. 그래가지고, 뭐, 아, 나온 게 없어. 대북경고나 규탄은 없었다. 아니, 아무것도 안할 건데, 그럼 뭐 하라고, 뭐 하러 새벽에 열어요 이게, 저, 전단, 그 살판, 그, 예. 자유북한 운동, 운동연합인가 박상학, 예. 박상학 박상... 대표이고또그 예. 동생이, 또 하는 게 있더면요. 예, 예, 예. 그 단체가 예. 큰샘이라는 예. 거기서 이제 사실은 6월, 5월 31일에 예. 이게 전단 그 50만장하고 뭐 어? 풍선 그 다음에 달러, 지폐, USB 이거 보냈잖아요. 예, 예. 김포에서. <웃음> 그 다음에 박중호 어, 그 박상학 대표 동신 큰샘이라는 데서는 강화도에서 그 쌀을 넣은 페트병 있잖아요. 예, 예, 예. 그걸 또저 바닷물을 띄워가지고 보낸 모예이에요 예, 예. 이러니까 지금뭐 야단이에요 예. 전단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그저 저 심지어는 전단 살포 금지법 아까 뭐 발의하고 말이 국회 입법하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심지어는 저저 음. 저 통일부에서 말이죠 탈북민 단체 두 곳에 대해서 경찰 수사를 의뢰를 했어요 근데 경기도 있죠 예. <웃음> 이재명 경기도지사죠 예. 김포 고양 파주 예. 등적정 지역을 아, 위험구역으로 시정해 가지고 출입을 원천 차단한대요. 그리고 전단을 말이 살포하면 은 해냉 예. 몸을 체포하겠답니다. 경기도에서. 지가 경찰 권한이 있습니까? 아, 그 체포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예. 체포해 가지고 수사당국에 인계, 인계한다. 뭐 이렇게. 지가 발표했더라구요. 뭐 뭐야. 경찰 조직을 자주 지가 대통령입니까? 또라이구만. 아니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범자파, 예. 문재인 정권 전체가 예. <웃음> 이거, 진짜 여사를 들고 있는 거예요, 북한식 표현대로. 어. 아니, 이, 이러면은, 지금 이러면은, 이제 이제 북한에서 열받아가지고, 남한에 있는, 뭐, 몇 명, 그, 저, 자파인사들, 뭐, 유명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암살하는 거 아닙니까? 너도 안 죽어보라고. 주, 자기들도 죽게 생겼으면 다. 어떻게 뭐 놓지 모르겠어. 다 같이 죽자고, 네. 뭐, 암살을 몇명 네. 하겠지. 하여튼, 문명한 거는, 네. 특대행 도발을 한다, 이게. 네, 예, 특대행 도발. 네. 뭐, 뭐, 그, 저, 저, 제가 볼 상징적으로, 네. 개성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이건 예. 폭발할것 같아요. 하고 그, 그 나머지 폭발... 뭐가 할 거냐. 예. 저는, 그, 뭐 저, 지난번에한번 말씀드렸지만, 서해 5도 중에 우도 있잖아요, 우도. 예, 예. 그 무인도 건데, 해병대하고 해군 예. 그 전탄간치소요 오마 있거든요. 예, 예. 그건 옛날에도 그런 진례가 있고, 예. 물 빠지, 그물썰물 물 때는, 그게 사람이 걸어서 올수 있단 말이에요. 예. 침투해서 그거를 막 기습 점령할 것 제일 쉽게 할수 있는 거니까. 뭐 그것도 할수있을 뭐그 뭐... 예. 예. 아니 뭐 연평도 또 백령도 기습 점령을 할지 포격을 할지 예. 또 난데없이 뭐 잠수함 보내가지고 어. 또 이번에 성동 객서식으로 지난번에 세에서 예. <웃음> 천안을폭행시켰으니까 동해 쪽으로 보내가지고 예. 뭐 우리 저 갱비 갱비함을 객침 뭐 객침을 어, 할지, 음. 아니면 후방에 뭐 그냥 우리 국가 기관 산업 시설 있잖아요. 예. 이거에 대한, 그, 저, 고정 간첩을 통해서, 예. 어, 저, 테러를 할지. 예. 아, 다들 모르겠어요. 그뭐탄저균 이런 걸 뿌릴 수도 있을 거고. 탄저균또 뭐. 뭐. 생물 학목이 그, 그런 건탈수 거고. 안 그래도 지금 우한 때문에, 우한 편음 예. 때문에, 예. 코로나 19 때문에 지금 뭐, 지금, 지금 또 다시 비상이 걸리잖아요. 니 예. 예. 그러니까 아마 저 문재인 정부도 죽을 맛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참 웃긴 게, 코로나는 애초부터 중국 틀어막았으면은, 예. 그 성공 사례가 많잖아요. 대만. 대만, 질랜드 몽골, 유리란들, 뭐 유리란들, 뭐 그다음에 몽골 뭐 싱가포르, 뭐. 이런 데는 뭐, 지금 발생, 그, 저, 확진자가 음. 발생이 제로예요, 제로. 예. 그리고 곧, 곧, 그, 저, 코로나, 저, 종식, 그 조, 종식, 종식 예. 선언을 할 정도가 됐잖아요. 예. 예. 우리는 잠잠하 조금 줄어들다 다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예. 최초부터는 첫 음. 단추를, 음. 중국, 발, 그, 유입인을 차단했어야 되는데, 예, 예. 그리고 어사협회에서 뭐, 열몇 분을 같이 차단하고, 차단하고, 차단돼안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코로나를 개방해가지고, 엉망기창을 만들고, 예. 예? 대북 정단은 또, 이제, 봉쇄하는 거, 봉쇄. 개방할 거는 봉쇄하고, 예. 봉쇄해야 될 거는 개방하고, 이런 거꾸로 하고 있는 게, 이 정권이. 예, 예. 그, 한심한 거야, 한 거야. 그, 뭐, 뭐, 하여튼 간에, 그, 지금, 뭐 그런 것도 할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제일 가장 손쉬운 게 예를 들어서 뭐 차기 대권 주자로 불리는 사람 이재명이나 박원순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암살도 이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 충분히 하고 나온다. 죄지을 하지 하고 하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북한 예. 정권이요. 예.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앞... 왜냐하면 이게 예. 완전히 저저저저 저, 쫄쫄 코라 가지고요. 예. 돈도 마르고 예. 먹을 것도 없고. 어 그렇다고. <웃음> 문재인 정권에서, 음. 뭐, 뭐, 돈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예. 뭐, 돈을 남몰, 조금 갖다 줄지 모르, 모르, 몰라요. 뭐, 뭐, 이상하게 제주 광규를 싣고 가는 우리 저 C-130 그 군용기로 실어 예. 그 날랐잖아요. 그게 뭐 돈을 실어 갔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예. 그렇게, 에, 의심을 예. 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하여튼 북한한테는 필요한 것이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문재인, 그런 게 배신자, 어, 요사 떨더니 말이야. 쌀은 소대가리 싸움 이야기 나오고. 그러니까. 예. 그게 문재인 정권 끝난 것 같고, 북한도 끝난 것 같고. 제가 거 보기는, 그런 게, 저, 더일에서 미국, 예. 그, 한데 남북한에 무시무시한 위기가 예. 오고 있다. 이게 저는 들으면서 예.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난 4이로 종선에서 뭐 부정선거 5억 지금 계속 지금, 어, 제기되고 있는데, 예. 지금 뭐, 대부분 앞이나 저쪽에, 저, 강남에. 예. 매일 해요, 매일. 예예. 주말에는 더 많고. 그, 예. 우산, 블랙, 블랙, 블랙 있잖아요. 예, 예, 예. 그거 대단하대요. 그리고 예, 예. 언론에 아무도 보, 보도도 제대로 안 해. 예, 예. 안 하는데, 국민들은 지금 열이 빠지고, 특히 그 젊은이들이 예. 많이 나와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부정선거 의혹이 지금 남아있는데, 하여튼, 어쨌든가 지고 자유로 총선에 압승을 해서, 예. 지금 뭐, 국회 그냥 견선까지 거의, 거의 다가가 있잖아요. 예, 예. 그걸 자만해가지고, 그냥, 지금 그 국회 원 구성도 못하잖아요 음. 아니 역대 그저저 저, 저 야당이 전통적으로 저법사위원장같다 해도 아무 되지 그래가지고 그게라도 출범시키가지고 예. 야당하고 이렇게 협치를 해야지 음. 저렇게 그냥 무시하고 오만 방자하게어 독주를 하면은 네. 제가 저, 저게 문제가 저저 저, 자기들 제대로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엔 이번 북한 문제로 인해서 문재인 정권이, 제가 보 같이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그럴까... 북한 정권 붕괴와 동시에, 예, 문재인 정권도 붕괴를, 응? 붕괴를 하지 않을까 하는, 예. 저 그, 그런 생각까지 드는 사람. 예. 저도 뭐 북한이 주, 죽으면서, 침모를 깔아앉으면서 물기신 작전, 난 너도 같이 죽자, 그래가지고. <웃음> 그 북한이 문재인 어, 정권을 그리고... 무너뜨리는 데 예. 가장 아, 예, 예, 선봉했을 예, 예. 것 같습니다 <웃음> 미래탐박당은 뭐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그전그전 정권보다 그 못하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앞장서 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는 뭐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좀 오래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요즘에 <웃음> 헷갈리는 누가 야당인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자, 오늘 뭐 장시간 예, 나와 예. 있을게요 아, 그리고 저기 우리 저 그, 우리, 저, 후원 한 번만 더해 주십시오. 이거 우리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1,500만 원 좀, 그, 17번을 맞춰 주십시오. 우리, 저, 그 계좌번호 보이시니까. 이거 우리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우리 국민 자존심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니다